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세련된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해서 깔끔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관리를 위한 플랜 뭐세 가지 플랜이라고 지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 느낌 너무 괜찮죠 여기 있는 이런 도형들도 잘 쓰면 너무나도 예쁘지만 제가 볼땐 의미에 맞는 이런 아이콘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PPT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보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제가 만든 ppt 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아이콘들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get image bank 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이 get image bank 사이트는 프리미엄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영상, 폰트 등등 다양하게 스톡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어 여기 보시면 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쓰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이 무료 이미지를 누르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즉한 달에 90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여기에 일단은 제가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금융아이콘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금융 아이콘이라고 입력을 하면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급스럽고 꽤 세련된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돈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까지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들을 Get 이미지 뱅크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PPT용 PNG로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 넣었고요. 이제부터는 왼쪽에 원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요 선은 흰색으로 한 너비를 한 8pt 정도를 해줄거고요 그리고 단색 채우기는 원하는 색상 어떤것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 있는 황갈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별로 티가 안나죠? 제일 중요한건 여기에 도형을 하나 더 삽입을 해줘야 돼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 없음 색상을 요런 색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자 요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형을 Ctrl Shift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방금 보셨죠? 슬라이드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도형들을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룹화 좀만 더 줄여서 그룹 해제 다 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색상을 또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원도형 앞에다가 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리본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별및 현수막에 가시면 리본 위로 구부러지고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어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올려서 모양을 살짝 조금만 수정해줄게요 이렇게 옮겨주고 살짝 이렇게 넓혀주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그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 없음 색상은 한 요런 색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것을 그룹화 시켜줄거예요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있는 도형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선택할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시간은 한 0.2초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그룹화된 개체들도 밝기 변화 재생시간 0.3초 바꿔주시는거죠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주기만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 됐죠? 자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부터 뭐 다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있는 이 아이콘들은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사일에서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와우 어떤가요 아주 순식간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던 아이콘을 넣은 것을 볼수 있죠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도형에도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애니메이션 복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lt-Shift-C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Alt-Shift-C 누른 뒤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끝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안 맞으니까 순서만 좀더 맞춰줄게요 1,2,3,4,5,6 순서가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이전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뿅뿅뿅 뿅, 뿅. 와우 자 어떠신가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인포그래픽 형태의 PPT를 만들어봤습니다. 리본 도형도 잘 활용하면 정말 느낌있게 나온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고급진 아이콘과 도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멋진 프레젠테이션, 멋진 인포그래픽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